우리 남한에 있는 형제, 자매님들께 교만함과 어만함을 가지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상의 이상가족을 만든 것전 국토를 황폐케 한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사죄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. 정말 죄송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